저희 살치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청약단지로 힐스테이트 구리역을 뽑아주셨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고득점자 넣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분야가좀 높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실거주하기에 구리역 소음 때문에 괜찮을까? 이런 고민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궁금해하셨던 건 역시나 나 어떻게 하면 당첨돼? 였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청약 전문가죠. 월령이 박지민 대표님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영상도 보시고 다른 영상도 보시고 결정을 스스로 신중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박지미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웃음> 대표님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뽑힌 단지로 네, 여기 힐스테이트 구리가 뽑혔습니다 혹시 몇명 투표하는지 보셨어요? 어 알려주세요 아네 실시간으로는 저도 모르겠는데 한 500분 정도 투표하신 것 같아요 예 지난주보단 좀 적죠 네, 보니까 힐스테이트 구리역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투표 자체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여기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수택 1구역을 재개발하는 데고요 네. 구리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힐스테이트를 다 달고 분양한다고 합니다. 아, 구리에서는 힐스테이트 처음이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여기 565세대급인데, 이 정도면, 어, 약간 소형을 벗어났다 정도로 보이고요 아, 뭐, 소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단지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 입지에 대한 얘긴데요 예그 분양 홈페이지에서 나온 내용 보면 어 입지도를 아주 그리기 편했을 것 같아요 아왜왜 왜 그리기 편해요? 저희 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나 네. 그 광주 초월역 이런 데 분양했을 때 보면 그 지도를 되게 줌아웃시켜서 강남판교의 접근성을 강조했잖아요 아 그니까 먼 곳까지 다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주변에 그쵸. 별거 없으니까요 네네 네. 근데 힐스테이트 구역은어 이거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리기 좀 용이했다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리역, 어,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아, 왜 더블 역세권이에요? 여기 이제 별내선또 개통 예정이고, 네. 구리역도 바로 앞에 있고, 아. 보면 뭐 CGV랑 롯데백화점, 이제 초중고 없는 게 없어서, 음. 거의 이제 최중심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위치다. 그에 대해서. 사실 여기 이제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어, 있지에 관련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쵸. 나 어떻게 당첨할 수 있어? <웃음> <웃음> 나 랜청이는데. <매처> <웃음> 이런 내용들이 줄어서,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고득점자 아까운 단지 아니냐. 이런 어, 말도 있어요. 전혀 깝지 않죠. 이런 데서도 어, 어, 어디다 아끼시고 쓰시려고. 아, 그렇죠. 네. 예. 사실 여기는 이제 서울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서울 분들은 기회가 거의 없죠. 없죠. 바자나 특별공부 빼고는 없죠. 네. 여기 구리 당해 마감이라서요. 그 2년 거주 조건이잖아요. 예. 네. 자, 그럼 고득점자는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싸라. 예, 그렇습니다. 여도 보면 그 일반 공급을 132개 밖에 안 뽑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 결국 청해통장이 몇개 쓰이냐가 이게 관건인데. 네. 한만 개는 좋게 쓰이지 않나? 만 개에서 만 오천 개. 자, 이제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분양가는 이전보다 비싸진 건 맞는데 시세보다 훨씬 쌉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네. 예, 그한양수장 구리역 오른쪽에 붙어 있는 단지 보면 네 바로 옆에 있는 단지, 요 네. 네이버가 네개 나와 있는데, 네. 이 59제곱이 9억 9천 최저가 나와 있고요. 이제 호객노노에는 8억 5천으로 되는데 어있 25평이 이걸 이제 실거래가인 거고 현재 이제 시세로 나와 있는 거는 최 제일 싼게 9억 9천이다. 네. 네, 그다음에 구리역에서 왼쪽 바로 붙어 있는 거 보면 이편한 세상5반포어레가 네. 어방포레? 있어요. 네이버 어, 매물로 제가 말씀드리면 59제곱이 10억 5천이 최저가, 25평이 예, 네. 어... 그다음 하나만 더 보면 셀스테이트 네. 구리 기준에서 7시 방향 정도에 있는 이편은세상 숲택 센트럴파크가 있어요 네 표시했습니다 거기에 59제곱이 8억 2천이 최저가예요 그리고 84제곱은 매매가 네. 어, 12억이 최저가로 나와있고요 어... 84는? 예 그래서 이거 보면 네. 한 적어도 2억 이 많게는 4억, 2억에서 4억 정도는 저렴하다. 항상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잖아요. 왜냐면 돈을 내야 맞죠. 되니까. 네. 네. 뭐 그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어, 그래도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가 사냐? 그 가격에. 실거래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축 아파트는 입주 이제 2년이 지나야 네, 총 3~4년 돼야지 이제 비건세 물건들 나오는데 이제 신축인 아파트들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죠 지금 네네. 그러려면 좀 넓게 봐야 되는데 입주한지 9년차 아파트 네. 해양 대시한 가격을 보고 지표 삼아도 되는데 네. 저층이 8억 8천 거래되면 이제 10억대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당연히 태형대시양보다는 연식도 좋고 네. 브랜드도 좋고 입지도 좋고 한 10에서 20%는 더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적정가 계산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역세권도 아니고 연식도 조금 더 부족한 태형대시양 대비해서도 20% 이상은 가격 프리미엄 있지 않나 아무리 뭐 떨어지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네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냥 의견 하나인 거잖아요, 대표님 거저 의견인 거죠. 대표님 여기가 구리역이 네. 지상철이잖아요. 네. 예. 소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직선거리 300m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나겠죠. 아, 근데 이거 나겠죠? 걱정하시려면 오지에 네. 들어가서 사셔야 됩니다. <웃음> 아, 도, 지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웃음> 아, 그 저희 다 도시민이잖아요? 도시는 네. 소음으로 가득한 동네, 그 지역이죠. 네네. 공사 소리, 되게, 어떤 소음이라도 많죠. 그렇죠. 뭐, 이런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도심 지역이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라. 예, 네, 맞아요. 문 닫고 사시면 됩니다. 요즘 이중창도 잘 나와있고, 네. 예, 소음도 차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청약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지역을 패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직접 임장을 가보시고, 소음이 얼마 나 들은지,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한번 같이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대표가 예쁘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네. 주의사항은 계약금이 20%라는 겁니다. 자, 여기 중도금 대출이 40%가 나온 지역이잖아요. 예. 그럼 필요한 금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계약 때 20% 필요하니까요. 네네. 예, 50% 제곱 분양가 6억 기준하면 1억 네. 2천은 최소 필요하고, 84 네. 타입의 8억 분양가 기준하면 1억 네. 6천 정도 필요합니다. 중동 대충 두 번은 뭐 미룰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두번 미루는 건 여러분 꼭 건설사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약 조금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처음 집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체 아니면 이런 불이 요게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보수적으로는 대출 안 나오는 20%까지 현금을 보유하고 계셔야 네. 좀 안전하겠습니다 아 곱하기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또 살펴볼 아,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가 이제 132세대 밖에 일반 공급 안 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1순위 차격자를 1 3,000명 정도 잡으면 100대기에요. 네. 그 경우에 84A 타입은 워낙 적은 세대수로 분양하고, 네네. 어, 가점 커트라인을 예상한다고 하면 60점 후반대가 나와야될것 같고요. 뭐 69점 정도는 돼야 되나요, 그러면? 어, 예, 그 정도는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커트? 네. 5군은요? 네, 5군은 이제 37세대하고 12세대를 뽑는데 네 어, 60점 초반은 돼야지 될것 같습니다 아 60초반? 네, 네. 74제곱은 네. 어, 59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것 같아요 60 중반 정도 일단 아, 봐야 될것 같고 60 중반 네예 그러면 정렬이 되죠 이제 높은 순서가점은 네. 847459 이런 순서대로 될것 같습니다 순서대로네요 그냥 면적 순이네요 이렇게 높아지는 네. 그럼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니까 지어지면 은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팔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조금 늦게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도 장등원일과 이제 입주일 앞선 날 기준에서 비과세 구간을 이제 정하기 때문에 수급권 이전 듣길이좀뭐 1년 6개월 이렇게 늦춰져도 네. 비과세 구간은 이제 지장이없죠 음, 어쨌든 2년 거주해야 되는 게 비과세 요건이잖아요. 예. 네, 그거에는 대세는 지장이 없다. 맞습니다. 네. 대표님, 이, 예.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희망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없습니다. 아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좀팁좀 <웃음> 주세요. 일단은 예. 일반 분양에서는 예. 진짜 답이 없고요. 일반 분양 답이 없다. 네. 예. 특별 공급에서 그나마 59A 타입의 생초 물량 7개예요. 아, 어, 네네. 이거를 이제 1인 가구 또는 이제 동거인 자격, 그다음 추첨제 물량. 이런 식으로 실 경쟁률은 수백대가 되겠지만 노리면서 네.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 그러면 은 만약에 특별 공급을 넣는다 그러면 은 59A타입을 좀 노려보면 좋겠다 예 생초에서만 그렇고요 74A타입도 세대수가 많은데 여기는 어때요? 그 1인 가구랑 미호는 네. 60자고 이하만 되기 때문에 74는 네. 선택을 못하고 네, 네. 이제 신혼부부? 자녀가 한 명이거나 네. 무자녀인 신혼부부는 생초로 아 생초로? 네, 네 74에선 생초로 네. 신혼부부 2 자녀 이상이면 네. 그때는 7사 A B 8 4 A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8 4 타입이 가장 인기 많지만 조합원들이 다 5층 이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4층이 압해적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다른 이제 1동부터 7동까지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단지 배치도는 전체적으로 다 남향 위주의 배치예요. 네네. 타워형으로 보이는 것들을 주로 남향으로. 해 주려는 노력이 좀 보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각 타입별로 볼 텐데, 네. 네, 59A 타입은 이제 일반적인 3베이 평면. 네.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방에 드레스룸 별도 없어서 어. 어딘가 이제. 육기이장을 설치해야 되겠죠 여기 약간 공간이 침실 이하고 안방 사이 공간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죽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네. 3베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오기 B타입은 그낭 드레스룸이좀 커요 대신 안방이 좀 작은 느낌이 있는데 아 그러네요 개인적인 선호는 이제 저는 B타입입니다 아 B타입이? 그럼 B타입이 경쟁률이 더 높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어, A타입이 74세대고 B타입이 18세대인데 오히려 경쟁률은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면적이 좋아서 예 그렇습니다 아네그 다음 C타입을 보면 안쪽 보 하나 라인을 보고 있고 네. A타입과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C타입이 복불복 그나마 가장 낮은 경쟁률과 가점 나올 수도 있습니다 74A타입? 74A랑 B는 둘다 타워형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작은 방두개 보면 공양 또는 서양을 보고 있지만 네. 거실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와 거실이 좀 독특한데요? 예, 이거를 이제 방을 꾸밀 수도 있고 그러면 네. 방 4개가 되겠죠 자, 다음 7.4 B 타입 7.4 B 타입도 A 타입과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보이는데 마찬가지 거실도 확장 돼 있거나 아니면 네네. 막아서 쓸수 있고 는또 음. 강력한 건 알파룸까지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럼 방이 4개까지도 나오는 구조죠 A 타입은 알파룸이 없네요 예, 네, 그쵸 방이 5개가 나오는 구조죠 B 타입은 그래서 <웃음> 그럼 B타입이 더 좋네요 예 B타입이 있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자 다음 8사 A타입 네 예, 마지막 팔사 A타입인데 거실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그래서 와. 저기를 알파룸으로 사용하거나 중간에 검은색 네모 있는 거 이거 기둥이에요 네네 예, 이 기둥을 잘 활용해서 이제 벽을 벽체를 세우거나 또는 좀거실 넓게 써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 이게 포베이로 만들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쓰기에는 그것도 좀 애매하고 약간 애매한데요 그래도 아. 이제 이게 만약에 예. 방으로 막아줬다고 하면 네네. 정말 포베이로 방 4개니까 음. 그래서 조합원들이 많이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알파룸처럼 이 거실 공간을 써도 되겠네요 옆에 공간을 기둥 옆에 네 그렇죠 음. 드레스룸도 있고 전체적으로 평면은 굉장히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게 불만이어서 나 그럼 다음 단지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네네. 분들은 어떻게 조언해 줄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인창 c 구에로테캐스라든지뭐 그런 것들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인천 C도 괜찮고, 수택 기도 괜찮은데 네. 문제는 분양가 높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분양가 높아지면 지금보다 부담이 더 크겠고 분양가 낮아지면 오히려 더 당첨이 안 되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후 단지들은 분양가가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혹여나 분양가가 낮아지면 은또 그건 그거대로 가점이 또 높아질 수 있으니까 힘들 수 있다 네자 아,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을 그럼 차에 사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기존 주택은 더 비싸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이 단지를 네. 기다리는 분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예 정말 오랜만에 나온 구리에서 분양이 일어나서 이후 남아있는 것들도 두개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 어, 지금부터 청약 도전하시되 나머지 두개 단지도 당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어, 요즘에 나오는 민간사전청약이나 어, 옆에 있는 남양주 사전청약까지도 한번 같이 청약 고민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청약 전문가 월령이 박지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asy a